실제로 여기 오게 된 계기도 좀잘 찍어보고 싶어서 왔거든요. 저런 사람들이 셰칼봉 들고 찍고 일하는게좀 부러웠습니다. 5월부터 했으니까 어, 반년이 어, 벌써 지나갔나 싶습니다. 우리 선배님들과 코로나에 인해서 소주 한점못 하고 했지만 이제 얼굴 이렇게 보면서 긍정의 기운. 어, 하여튼 여기 오면 좀 마음이 편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정도를 좀 느낄 수 있을 거요 재밌게 찍는다고 찍었는데, 좀, 내가 보기에는 아이 또, 좀 미숙하고, 좀, 조금 더 배워야 되겠어요. 휴대폰으로 하는 거 말고, 아니고 컴퓨터로 한번 해보라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몰라, 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좋았었습니다. 사실, 이래야 아닌 생각들, 다른 생각들을 집중을 할 여유가 많이 는 없었었는데,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는 시간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것 자체가 어, 도전에 좀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도전을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많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제 기획을 좀 했지 어떤 직장 생활에 대해서 좀 즐겁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진을 자, 촬영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그 기획했던 대로 좀잘안 되더라고 사실은요. 한번 해보면 어떤 이 자신감 이제 다음부터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어, 마침 이제 둘째가 제걸 보면서 아빠 실력 진짜 대단하다고, 어, 칭찬 들으니까 정말 기분 좋았고요. 그리고 또 와이프도 기억받은 보람이 있네라고 칭찬도 좀 받았습니다.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영상들을 어, 좀 촬영해서, 좀 좋은 아빠가, 어, 되고자 합니다. 아쉬웠던 점도 있고 미비한 점도 있지만은, 이제는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좀 많이 일해야죠. 충만하고 업된것 같습니다 프로는 아니더라도 준 프로 정도의 수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비전도 없고 삶에 대한 의욕도 없고 어떤 그랬던 것들이 동영상을 뭐저 편집하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배우면서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눈에 띄는 뭐 돌멩이 하나 꽃 하나 풀한 포기 이런 것들이 다 예전에 봤던 어떤 그런 모습들하고 좀 달리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담고 싶었던 어떤 그런 것들 내가 뭔가를 할수 있는 걸 찾았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같이 수호한 우리 도반들에게 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끝까지 함께 할수 있어서 즐거웠고 어, 코로나 끝나면 꼭 소주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